안녕하세요, 썬텐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어느 펍에는 신속하고 훌륭한 서비스를 위해 지불을 충분하게 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후에 이 문구는 To i n s u r e from this 로 간소화되었고 이것의 머리글자를 따서 팁이 되었죠. 베트남에 여행을 오셔서 서비스 업체인 마사지, 네일아트, 이발소나 헤어샵 등 물론 클럽이나 식당에 가서도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여기 팁 줘야 하나요? 팁이라는 것은 본래 주는 사람은 만족함으로 기분이 좋아하고 받는 사람은 고마움으로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메인 요금에 10에서 2 5를 지불하는 미국이나 유럽과는 조금 다른 베트남의 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바가지를 썼다고 하거나 팁 대상을 당했다는 라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혹자는 후진국으로 놀러가서 본인 스스로의 자부심을 느끼기 위해 팁을 난무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행위가 현재에 들어서는 외국인 관광객은 호구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게 되었죠. 그리고 베트남에 오셔서 마사지를 받을 때 마사지사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곳은 월급이 없고 우리는 팁으로만 먹고 살아요 라는 말을요. 그말 속에는 월급이 없으니 팁을 두둑히 챙겨주세요 라는 의미가 숨어 있죠. 그런데 한 가지 팩트는 월급이 없거나 적은 것은 그 업소 사장과 직원의 문제이지 절대 손님과 직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마사지가 끝나고 팁 얼마 줘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알아서 주라고 하면서 적게 주면 적게 줬다고 벌레 씹은 표정을 짓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보통 손님들은 팁을 얼마 주던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차라리 메인 요금에 팁을 포함해서 받은 다음에 그 부분에서 마사지사에게 팁을 빼주면 간단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팁 포함이라고 명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팁을 더 달라고 속상이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계산할 때 옆에서 팁좀 주세요 라는 표정으로 쳐다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팁 포함이라고 써놓기만 하고 직원들에게는 확실히 교육을 시키지 않은 업소의 경우 다음과 같은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메인 요금 20만동, 팁 자율이었던 업소에서 손님들이 팁을 5만동 정도 주게 됩니다. 그러자 일부 손님들은 10만동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 이상의 거금을 팁으로 주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직원들은 오는 손님들마다 다른 손님들은 팁을 30만동 줬다고 하며 당신도 30만동을 팁으로 달라는 의미의 대사를 돌려 말합니다. 그러면 손님은 그 부분이 기분 나빠서 컴플레인을 하며 사장은 요금 25만동에 팁 포함이라고 광고를 합니다. 그러나 팁 포함인데도 불구하고 허세 부리기를 좋아하는 일부 손님들은 팁을 추가로 또 줍니다. 그러면 또다시 직원들은 손님에게 여기는 팁 포함이지만 주는 손님도 있다고 말하면서 팁을 달라는 의미의 대사를 돌려말 합니다. 물론 거짓말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또 손님들은 팁 포함이지만 5만 동씩 추가로 더 주게 됩니다. 추후 다시 그 업소는 30만 동으로 가격을 올리고 팁 절대 없음이라고 광고를 하지만 손님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더 이상 그 업소에 가지 않게 됩니다. 퀵끝 깔고 얼마나 한다고 그러냐 그돈줄거 없으면 그냥 집에 있어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심한 경우에는 20만동짜리 마사지샵에서 외국인을 호구로 보고 팁을 100불 줘야 된다고 말한 후기도 보았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큰 케이스가 베트남에서는 종종 발생하니 이번 영상을 참고하셔서 베트남 여행시 팁 때문에 과한 지출을 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베트남에서 이용되는 서비스 업소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예를 들어보며 팁을 주어야 하는 곳은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그 액수는 얼마 정도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사전에 팁이 얼마라고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 업소의 경우 끝나고 나서 팁을 안 준다고 하여 절대 쇠고랑 차지 않습니다. 경찰 출동 안하고요 패스트푸드나 브랜드 커피 매장 맥도날드, 롯데리아, KFC와 같은 패스트푸드나 커피빈, 스타벅스와 같은 브랜드 커피 매장의 경우에는 직원이 팁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는 곳입니다. 오히려 팁이라고 건네주면 이상하게 쳐다볼 것입니다. 한국 식당 베트남 내에는 많은 한국 식당들이 있죠. 이런 곳에 방문 시 계산 후 남는 잔돈을 빈지에 끼워서 주면 고마워하지만 팁을 달라고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로컬 식당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고급 레스토랑의 경우 특별히 팁을 주지 않아도 계산서에 알아서 서비스 차지와 VAT가 더해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팁을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지인들이 가는 로컬 식당의 경우에는 보통 계산 후 남은 잔돈으로 하여 만동에서 2만동 정도 주셔도 되고 안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택시, 여기서부터 슬슬 팁이라는 명시하에 삥뜯기가 시작되는 것들을 소개합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미터기에 나온 금액 그대로 주면 되는 것이 택시 요금입니다 가끔 톨게이트를 지나는 경우나 공항의 경우 추가 통행요금이 있으니 그것만큼 더 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잔돈이 없을 때 발생하죠 예를 들어 택시비가 10만 2천동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 손님이 11만 동을 내고 8천동을 달라고 하면 잔돈이 없다고 8천동을 팁으로 달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만동을 달라고 하고 10만동을 준 다음에 손님이 2천동을 깎아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자기 돈2천동은 자기 전 재산의 50%를 차지하는 만큼 소중히 하고 남의 돈8천동은 그냥 팁으로 날려도 될 만큼 소액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분포된 곳이 택시입니다. 물론 모든 택시기사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만나본 택시기사 중에 75.232%의 기사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뭐 바가지호금이나 미터기 조작 등은 팁과 다른 문제이므로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호텔 호텔의 경우 기본적으로 청소 팁으로 1불 정도를 침대위에 올리고 체크아웃하는 매너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외에 짐이 많아서 호텔 직원이 짐 드는 것을 도와줬을 경우에도 1불에서 2불 정도 팁을 주죠. 그러나 혼자 여행을 오거나 혹은 여러시 여행을 와서 각방으로 호텔을 잡고 놀다가 여행시 누군가 눈이 맞아 원나잇을 즐기게 되었을 때 조이너스 차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조식 포함인 호텔에서 이 요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호텔 예약 전 조이너스 차지의 유무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이 차지의 요금은 호텔마다 차이가 있지만 1일 숙박료의 20에서 30% 정도입니다 그러나 가끔 호텔 리셉션 직원이 돈을 삥땅치기 위해 1일 숙박료만큼의 조이너스 차지를 부르거나 혹은 조이너스 차지가 없는 호텔임에도 불구하고 그 요금을 요구한 뒤 본인이 챙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호텔 예약 전 혹은 현재 와서 체크인을 하기 전에 매니저급 이상되는 직원에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말이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 녹음이나 촬영까지 해두면 더 좋습니다. 마사지샵 호치민 시내의 유명한 마사지샵인 137 미우미우의 경우에는 마사지가 끝난 후 아예 팁을 달라는 제스처를 못하도록 계산시 따라서 못 내려오게 하였으나 많은 마사지샵의 직원들은 마사지가 끝나고 계산할 때 카운터 옆에 서서 팁 달라는 표정으로 손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간혹 얼마 이상을 팁으로 줘야 한다고 대놓고 써있는 곳도 있죠. 마사지를 잘 해줘서 모든 피로가 다 풀리고 정말 만족하였다면 팁을 어느 정도 적당선에서 줄 수는 있지만 제대로 하지도 않고 마사지사들끼리 떠들고 놀다가 끝나고 나서 팁 달라고 징징거리면 정말 팁은커녕 계산도 안하고 나오고 싶어지는 시나리오가 연출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마사지 받고 보통 팁을 5만동 정도 주며 나름 괜찮았다 생각하는 10만동을 줍니다. 그리고 못했다고 생각하거나 먼저 팁 달라고 징징거리면 주고 싶던 마음도 사라져서 그냥 나가버립니다. 가라오케 여행을 와서 베트남 가라오케를 방문하는 분들도 종종 있으시죠? 한국인이 운영하는 가라오케의 경우 빌지에 웨이터의 팁과 마담의 팁을 고정으로 적어두는 곳이 많은데 웨이터 팁은 10불, 마담 팁은 30불 정도로 보통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놀다 보면 어떤 사람은 웨이터나 마담에게 중간중간 팁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팁으로 100만 불을 뿌린다 한들 서비스가 더 나아지진 않고 그냥 여러분들은 돈주는 호구로 생각하며 팁을 안 받은 다른 웨이터와 마담이 들어와서 팁 달라는 간접 표현을 하게 되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우미티까지 합치게 되면 술값과 비슷한 티비용이 나가게 되니 누군가가 내가 술설 테니까 너는 애들 티만 챙겨줘 나는 거에 낚여가지고 돈은 비슷하게 쓰고 생색은 친구가 다 내게 되는 판례를 만들 수도 있으니 이 부분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클럽 여행객들이 많이 가는 외국인 클럽은 좀 덜하지만 현지인들이 가는 로컬 클럽의 경우 사운드는 고막을 터뜨릴 만큼 큰데다가 음악의 비트는 모두 똑같은 비트더군요. 뭐 아무튼 이 로컬 클럽에서 큰 테이블을 잡고 가짜 향주를 드시게 되면 팁 지출을 상당히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화장실을 가면 화장실 관리인이 어깨를 주무르며 내부자들 영화 속 이병헌처럼 팁을 달라고 대놓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계산할 때는 뭔 직원들이 단체 모임을 하는지 경비들부터 시작해서 웨이터, 매니저, 마당까지 주변에서 우르르 몰려와서 각설이 타령도 아니고 한 푼만 축쇼를 시전하기 시작하죠. 저는 클럽을 잘 가지는 않지만 예전에 가게 되었을 때 만동짜리를 왕창 가져가서 만동식 주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그렇게 팁달라고 징징거리는 클럽의 계산서를 보면 이미 서비스 차지와 VAT를 계산서에 추가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만동식만 줘도 별말이 없었나 봅니다. 이상 베트남에서 팁을 안 줘도 되는 업소와 팁을 줘야 하는 업소에서 써니텐이 주는 팁의 액수를 알려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